안녕하세요 케이본입니다 분명히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 이후에 돌변한 남자의 태도 왜 그럴까요? 생각의 방향을 달리하면 그 마음을 알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야기는요 구독자님께서 제게 상담 요청하셨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반영을 했고요 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집중을 하시되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라면 내가 저 상황이라면 아마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남녀가 있는데요 이 남녀는요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두 남녀를 만날 수가 있어요 데이트할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남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오늘 못갈것 같다. 아니면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의 문자나 연락은 받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1번, 난 화가 난다. 2번, 언제 오나 한번 끝까지 기다려본다. 3번, 일단 전화를 해본다. 자, 이제 전화를 해봤다고 칩시다. 톡을 해봤다고 칠게요. 그런데 또 연락이 없어요. 대꾸도 없어요. 이제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자, 1번 오, 이것 봐라. 2번 카톡으로 육두문자를 마구 날려놓겠어. 3번 의심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남자의 집에 잠입해보겠다. 남자 집 앞에 왔어요.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남자의 방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뭘 상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혼자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어요. 자 이제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1번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고 있냐 하면서 화를 낸다. 2번 불쌍하고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든다. 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번 흔들어서 깨운다. 2번 메모장에 서운한 마음을 가득 써놓고 훅 나간다. 3번 남친 옆에 조용히 같이 누워 잔다. 자, 어찌어찌해서 남친이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 걸 발견하고 당황하겠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뭐하는 거야? 나하고 약속해놓고 이렇게 자면 어떡해? 2. 빡친 가득한 표정을 짓고 아무 말 없이 남자친구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3. 많이 피곤했나보네 좀더자 라고 말한다 4. 많이 피곤했나보네 좀더자 하고 비아냥거린다 5. 열받고 서럽고 여러가지 감정들이 복받쳐서 울어버린다 미안해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났네 많이 기다렸지 나 때문에 화났지 이렇게 남자가 말해요 그리고 아까 손드신 분들은 화를 내시던 분들은 계속 화를 내고 있고요 울던 분들은 계속 울고 있어요 빡침에 차서 노려 보던 분들은 계속 노래만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남자가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별로 반응이 없자 계속 남자는 나를 달래듯이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만하자 알겠으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자꾸 이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지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뭐? 별것도 아닌 걸로 이 말에 빡 친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쏘아붙이시겠네요 어떻게 지금 그렇게 말해? 지금 내가 잘못한 거야? 하, 어이가 없다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너 이제 나한테 마음이 떠난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상황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라는 말을 한 걸로 되게 많이 화가 나셨을 거예요. 말실수겠지? 어떻게 처럼 말실수를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용납이 잘안 되실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울거나 아니면 계속 화를 내거나 이러다가 우리 이럴 거면 그만하자. 우리 이럴 거면 헤어지자. 이렇게 흘러가겠죠. 근데 남친이요. 헤어지자입니다. 그러자입니다. 헐 이건 뭐지? 왜 남자가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나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내가 잡혀줄까 말까 지금 고민인데 헤어지다고 지금 그러자고? 그것도 어제까지는 나 없이 죽고 못살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말에 동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남자에게 되게 큰 실망을 하는 순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 남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미리 데이트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일주일에 한번 밖에 데이트를 할수 없지만 늘 피곤했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여태까지는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나도 내 나름대로는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나는 이미 여자친구를 바람 맞췄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여친이 내 옆에 있었고 이미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을 거라는 거 서운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남자는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오죽 피곤하고 힘들었으면 그랬겠냐고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늦잠 자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여친이 화를 내요. 울어요. 내가 그만하자고 하니까 뭘 그만하냐고 화를 낸다고요. 남자도요. 속이 상해요. 여자친구를 달래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나도 억울하다고요.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자꾸 서운한 게 느껴져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서운한 거죠. 그러다가 한계에 봉착해요. 남자도 요 여자친구한테 기대했던 것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여태까지 지내왔죠. 근데 여자친구가 짜증을 내고 울고 나를 그렇게 대하는 그 순간에 남자친구가 가고 있던 그 환상과 기대도 요 같이 무너지거든요. 여자친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태까지 힘들고 괴로웠는데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걸 여자친구가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더란 말이죠. 나는 피곤해도 항상 데이트에 나갔고 피곤해도 여자친구가 웃을 수 있다면 웃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고요. 내 기쁨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한 행동은요 그게 아니구나 라는 확신을 준다는 거죠. 남자가 만약에 이 상황에 처했다고 입장을 바꿔볼게요. 남자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을 했고 여자친구가 약속 장소에 못 나왔어요. 아마 늦잠을 자느라 못 나왔겠죠. 남자는요 여자친구가 약속 장소에 안 나오는 그 순간에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걱정이 되는 마음 때문에 전화를 했을 거고요. 카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친구의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더 걱정이 돼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달려갔겠죠. 그 여자친구의 집에 문을 여는 순간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되게 기뻤을 거예요. 안도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 되게 피곤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포기하고 여자친구 옆에 말없이 조용히 누웠을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 건내 즐거움이 아니라 여자친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거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편할 수 있게 옆에 누워줄 수 있다면 그게 여자친구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여자친구가 깨어났어요. 많이 피곤했구나. 내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욕심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자꾸 힘들게 했었네. 그동안 노력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에이 그런 남자가 어딨어요. 그런 남자 있으면 내가 평생 받들고 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도요. 세상에 자기한테 이렇게 해줄 여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여자 있으면 자기도 떠받들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사랑은 즐거울 때 받는 기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랑은요, 힘들고 아픈 순간에 만들어지고 확인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상황에서 남자는요, 여자가 자기한테 화를 내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도 알고 있죠. 그런데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게 아프다고 요 자기가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 순간에 여자로부터 배려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여자는 이런 모습인데 라고 했던 것들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달래면서 그만해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별거라는 단어는요 자기가 달래야 될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다는 것 하고요 그렇지만 나도 지금 너한테 받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면서 복합적인 신경이 작용해서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던 것처럼 여자가 행동을 했다면 남자는 여자에게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겠죠 근데 사실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서운하게 느꼈던 것도요 어떻게 보면 내 남자가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더 서운하게 느껴졌던 건 아닐까요? 연애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진짜 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요 그건 반대로 내 상대가 나를 위해서 많이 아파하고 있고 많이 희생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의외의 행동이나 의외의 말을 해서 내가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싸울 일이 좀더 줄어들고 깊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